수성구 최근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물 평당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달 평당 가격이 3,749만원, 그리고 22년 10월달 평당 가격이 5,691만원, 전혀 내리지 않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상가주택이나 주택가격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실제 지금 한 50% 반가격이다 뭐 반토막이 났다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상가 아니면 일반 통상가 아니면 주택 실거래가 얼마나 되었고 가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아파트 상가주택 마찬가지 아파트의 상가도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6억 7억 어떤 것은 한 12억까지도 아파트 상가 분양 가격으로 해서 평당 어머 뭐 W 같은 경우는 1억이죠. 10평만 해도 10억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아파트 상가도 예전 분위기가 좋을 때 아파트 프리미엄이 올라갈 때 아파트 상가도 대부분 완판을 치고 거래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잘안 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상가 자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월 차임을 또 적게 받을 수도 없죠. 어느 정도는 받아야 이자를 내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자체 임대료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아파트 상가에 아파트 세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상가가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아파트 상가가 많이 등하시되거나 상권이 죽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현재 일단 수성구부터 나와있는 매물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 w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내 상가라고 돼있죠 이게 지금 1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6억, 여기는 13억,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데 평단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평당 4,600만원 가격으로 뭐 책정이 되었고 여기는 3,8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예전 W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 7, 8천에서 1억 정도 거래가 되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제 입장에서는 그런 금액을 주고 왜 분양을 받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분양을 안 받았겠나 생각하고 넘기겠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상가들 아니면 복합 상가들 현재 매물로 나오는 가격들은 거의 뭐 적은 금액은 아니고, 여기 현재 단지 내에 나오는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6억으로 나와 있는 거는 평당 2,500만 원. 그리고 뭐 빌딩 같은 경우는 뭐 평당 7,000만 원. 복합 상가 같은 경우도 뭐 평당 1,600만 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상가를 보게 되면 가격대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5,900만 원. 평당 6,000만 원 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파트 상가 가격을 보게 되면 평당 1,300만원 그나마 저렴한 편이네요 그리고 단지 내 상가 15억 평당 5,600만원 그리고 줄줄이 뭐 단지 내 상가 여기 42억짜리도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 1층 평당 4,300만원 어느정도 평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마찬가지 금액이 이만큼 높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단지 내 상가를 보게 되면 평당 5억 8천 그리고 뭐9 0 0어 매매가 가5 6 0 0 5 8 0 0 정도면 평당 1,500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고요 여기 단지 내 상가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 보게 되면 평당 천만원 평균적으로 최소 천만원에서 000, 많게는 5 0 6 0 0 0 만원까지 단지 내 상가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빌딩 상가라고 얘기하는 1에서 7층 짜리 평당 1억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뭐 65억 평당으로 따지면 6천만원 정도 물론 범어동이고뭐 대구의 최고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가건물 평당 8천만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평수대로 이제 평당만 확인하면 어느정도 되니까 여기는 똑같은 매물 같아요 똑같은 매물로 평당 8천만원 정도 단지 내 상가 마찬가지 평당 5천만원 그리고 단지 내 상가 평당 2,800만원 그리고 단지 내 상가 뭐 1,500만원 그리고 뭐 단지 내 상가 외에 일반적인 상가 건물 평균적인 가격은 평당 6,000만원 뭐 이건 다 동일 매물이죠. 동일 매물 묶기로 해놨는데 같이 나오는 것 같고 만촌동을 보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상가 건물 가격대가 42억 평당 가격은 3,700만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상가 건물 가격대를 보면 평당 3,800만원 그리고 일반상가 마찬가지 9층짜리 평당 1,300만원 아무튼 지금 가격대를 이렇게 확인해서는 매물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다 단지 가격대가 아파트 상가가 1000만원에서 8,000만원 5 0 0 0 6 0 0만원까지 상가 예전에는 아파트 상가가 그렇게 많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하락하면서 아파트 상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매물이 나와 있고요. 실제 매물로 나와 있어도 뭐 사실 의미는 없죠. 거래가 얼마에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뭐 평균적으로 지금 만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천만원에서 2, 3천만원짜리의 단지 내 상가가 나오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평당 5천만원 정도. 물론 여기서 신축이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크게 금매물이다 아니면 가격이 확연히 떨어졌다 뭐 이런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가 얼마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은애 내거리 쪽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 평당 1억 5,094만원에 거래된 매물이 있습니다. 총애로는 1,372억 마만 금액이죠. 여기 같은 경우 빌딩입니다. 사옥으로 보이는 이런 빌딩들이 거래가 되었고요. 아마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뭐 거래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바뀌어졌는 게한 8, 9월달 지나서 10월달, 9월달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갔죠. 그때부터 대부분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얼마가 거래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거래되는 걸 보게 되면 은 실제 뭐 총액은 6억짜리 거래가 되었는 다가구주택 평당가로는 1,4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부분 6월 달 거래가 되었고, 8월 달 같은 경우, 뭐, 평당 780만 원, 거의 3m 속집 같아요. 그리고 뭐, 11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 32평 같은 경우도 거의 속집인데, 평당 1,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대도로변에 평당 8,797만 원, 그리고 11월 달에 마찬가지 토지로 요 앞에 있는 게 매입이 되었는 것 같은데, 11월 달, 마찬가지 평당 3,400만원 상가건물 위주로 거래가 좀 되었는 것 같고요 5월 6월을 빼고 한 8월 9월 10월부터 거래되는 동향을 보게 되면 크게 많이 거래는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1월달에 평당 733만원 뭐 다가구 주택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어, 지금 거의 확인을 해보면 7,8월 이후에는 거래된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어, 그나마 8월달 한번 보게 되면은 787만원, 10월달 1414만원, 그리고 9월달 2997만원, 평당가격입니다. 뭐 단독주택인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매물을 한번 봤는 것 같은데, 오래된 다가구주택이죠. 그 다음에 상가, 어, 대도로변에 물고 있는 상가가 평당 3762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8월달, 보통 이제 9월달, 8월달 보면 은 평당, 한 3m에 다 3m 정도 돼 보이네요. 평당 875만 원. 수송구에 뭐 11월달에 뭐 그래도 여기 3m 정도 돼 보는 이게 평당 1,20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큰 거래는 많이 없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거래가 있어도 가격대는 아파트하고 달리 엄청나게 뭐 하락했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 단독주택으로 평당 1,7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어, 지금 그 이후로 보이는 것들은 12월달 지금 평당 거의 완전 속집이죠. 속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아니면 야, 이 금액에 사겠나 평당 1,700만원에 ,700,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은 재개발 보상금 나오는 거 말고는 다시 재개발로 진행되는 데는 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사가 진행을 안 하죠. 그리고 여기 12월 달에 대도로변에 2322만원 거래가 되었는데 평수도 250평이나 됩니다. 이걸 총액으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면 평당 58억, 아, 저, 저, 매매금액 총액은 58억 12월 달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수승 어린애 해관 옆에 보게 되면은 토지가 거래되었는 가격이 평당 3412만원 이야 이거 뭐 아직까지 대단합니다 근자에 거래되는 매물 위주로 만 확인을 하고 보통 9월 10월 11일 정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되었는 금액이 8매에 상가 오래된 상가 같은데 평당 1800만원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는 통상 2000만원 다 넘습니다 기존에 땅을 구입하는 게 천만 원이 넘고, 건축비용까지 같이 더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넘어야 신축이라고 뭐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어, SK뷰 뒤쪽에 지금 거래되는 게 평당 3,500만 원. 아, 이건 예전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상가였어요. 그리고 10월 달 이후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큰 거래는 지금 많이 되는 것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지산동 마찬가지. 기존에 4월, 5월 달에 거래됐는 게 다고. 5월 달에 마찬가지 뭐, 뒤쪽에 1,600만 원창고 형태로 거래가 되었고요. 어, 10월 달에 그나마 뒤쪽에 거래됐는 게뭐 상가 건물 어, 2,449만 원. 야,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 같은 경우는 뭐 음일초등학교 뒤에. 543 만원 은자의 11월달 거래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속지 뭐 단독주택 같아요 486만 원. 빌라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위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제 9월달 10월달 여기 마찬가지 대도로변 평당 2,998 만원에 10월달에 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성못 앞에 어, 그 이후로는 큰 거래가 파동 같은 경우는 뭐될 리가 없을 거고 마찬가지 뭐 7, 8월 달에 다 거래가 되었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합건설에서 상가주택이나 원룸을 짓기 위해서 대부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통상 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확인은 안 해봐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제가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시게 금액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월달에 42평, 평당 1,500만원. 지금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 상가주택이나 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전혀 내렸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그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마찬가지 23평. 이유가 있어서 뭐 실거래를 했는 것 같은데 1,700만원. 10월달에 거래되죠 기존 5월달, 6월달만 해도 거래는 사실 좀잘 되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9월, 10월 되면서 급반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실거래가 어찌 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 평수는 20평인데 평당 금액은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요즘 거의 거래가 안 되고 금매물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금매물이 나오면 사겠다. 근데 실제 금매물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와, 평당 5,691만 원 물론 신축은 아니고 대도로변은도 아닙니다. 그냥 2차선 정도 물고 있는 도로인데 거래는 되었습니다. 이런 건뭐 실수요자 위주로 아니면 투자 형태로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 범호동 22년 10월달에 159평 평당 3749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마찬가지 1 0월달을또 하나 보게 되면 동구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도 평당 1600만원 다가구 주택 이게는 거의 완전 속집이에요. 거의, 아, 요쪽 도로를 보 아닌데, 요쪽 도로도 아니네요. 2m 도로에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예전도 아니고 10월 달에 9월, 10월, 11월 거의 거래되는 금액들을 확인해 보면 뭐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1,500만 원대 예전하고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 하락해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없다. 금매물로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 보상으로 해서 보상 금액으로 나가는 금액도 아니죠. 현재 수송구를 평균적으로 9월 10월 11월 달 위주로 확인을 했는데요. 거래량은 확연히 줄었다 가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금매물로 엄청나게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는 것은 확인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여기도 평당 토지지만. 은 6천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아무튼 수정구 전체적으로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거래량은 줄었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금매물로 나와서 정말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는 매물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보는 사이트 유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 매물들이 어느정도 가격이 많이 내려서 나오고 있다는게 확인이 돼요 물론 구축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축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신축 위주로는 그래도 가격대를 많이 내려서 지금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게 확인이 되는데요 대부분 신축들은 종합건설에서 건물을 많이 짓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억수로 빠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좋다는 것을 파악하고 신축 건물들 한두동 짓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신축 건물들을 원가에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원가를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땅을 사고 그리고 건축을 했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내가 남는 마진이 한 푼도 없이 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매물들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찍어 보면 다 나오는데 여기 마찬가지 구축들도 다 나와요. 그런데 신축 위주로 보게 되면은 금액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내렸다. 그리고 또 많이 내려서 어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 매물들도 확인이 많이 됩니다. 현재 뭐범어동 같은 경우도 만촌동 같은 경우도 매물들 가격을 보게 되면 예전보다 좀 내려서 뭐 매물을 내놓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거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금매물을 찾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신축 위주로 보게 된다면 그래도 뭐 수송구 쪽에 지금 62평에 신축이죠 22억 그리고 마찬가지 뭐 63평에 신축으로 16억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평당 금액으로 보면 63평에 19억 뭐 인수 가격은 뭐 6억대로 계속해서 매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지도상에 보는 것 보다는 바로 신축 위주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옛날 금액보다는 금액대가 계속해서 좀 떨어져서 나오고 있고 물론 현재 여기 오픈되어 있는 가격보다는 절충을 해서 대부분 판단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를 너무 많이 내리다 보면 또 내린다고 무조건 또 팔리지도 않고 우측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내린다고 해도 표도 잘 안나죠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땅을 사는 구입 가격이 있고 그리고 건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내리면 은 내렸다는 표가 납니다 단지 이제 몽땅 금액에서 표가 좀안날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축 보다는 신축 가격들이 사실 더 내리는 폭이 많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원가 수준에서 정리를 하려는 분들이 많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신축 위주로 먼저 보게 되면 수성구에, 뭐, 지금 17억, 뭐, 평, 대지는 뭐, 61평, 그리고 대지, 마찬가지 평수로 보게 되면 78평에 22억,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대지 96평에 45억, 위치는 대부분 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대지 43평에 25억, 마찬가지 위치는 다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 실제 뭐 예전 땅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가격을 주고 또 건축 비용까지 올리다 보고 마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높았는데 그래도 거래는 잘 되었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래가 좀 안된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뭐 원가에서 정리를 하던 금액을 확실하게 내려서 매매를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금매물을 찾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신축을 어느 정도 타협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더 지금 입장에서는 저렴하지 않을까. 어차피 시간이 더 지나도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확 내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월세를 좀 받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이나 건설을 하는, 건축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일단은 거의 마음을 다 비우고 매매를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금매물 나오면 상가주택이 나다 가구 주택을 구입하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지금 아파트는 가격이 뭐 급락하고 반값이고뭐 이런 얘기 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상가주택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월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건물을 한동 짓는게 아니고 두세 동을 짓다 보니까 원가에서 손을 틀려고 하는 분들도 어느정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구입을 하려는 분들은 구축 건매물 보다는 차라리 여유가 되면 신축 건매물을 구입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구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이죠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가 건물을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 회전을 위해서 의 손을 놓거나 마음을 비우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다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 건물로 금매물을 구입하는 게 맞는데 워낙 이제 매가가 높다 보니까 금매물 이라고 못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계산해 보면 됩니다 뭐땅 구입했는 가격 플러스 건축 비용 건축 비용은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한550 정도, 600 정도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원자재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구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뭐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면 원가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뭐 거의 원가에 팔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예 저렴하게 나온 건매물 보다는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다면 신축 건물을 타협해서 거래하게 되면 어느정도 아주 저렴하게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보시다시피 낮은 가격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매물은 또다 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58평 5억 위치는 뭐 이런 2m 3m 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속지 마찬가지 5억 2천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3천 여기도 거의 속집입니다 한 3m 돼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수승사과에도 마찬가지. 속집에 나와 있는 게5 5 0 0 이런 매물들은 아직 가격 변동은 예전에서 지금부터 큰 변동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물론 가격 변동은 없이 또 개인적으로 붙어서 쇼당을 보면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몰라도 현재 나오는 것들은 속집 위주로 대부분 좀 많이 나오고 있다. 65,000. 여 같은 경우는 뭐한 6m 정도 돼 보이는데 8m 돼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한 4m 돼 보이는 게 6억 8천. 예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변동 가격이 없고 그냥 내놓고 나오면 팔면 팔고 말면 많는 그런 형태의 매물들도 아직까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7억 만촌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튼 오늘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가격 변동 그리고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은 뭐 아파트도 뭐 당연히 확인을 해보고 구입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은또급매물 상가, 통상가 아니면 상가주택 구입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상가주택이나 통상가 건물 그리고 단지 내의 아파트 상가 거래된 금액과 실거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